와. 저 여자 정말 예쁘다. 저기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? 저기요. 전화번호가 어떠 케 되세요? 저기요.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? 01012345678입니다. 그런데 왜요? 01012345678입니다. 그런데 왜요? 010-12345678입니다. 그런데 왜요?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왜요? 왜요? 왜요?